그와 가깝게 지냈던 대학 후배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동아리 심산연구회. 3대 회장은 김순호 씨가 맡았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다 좋아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철석같이 믿은 선배예요. <웃음> 8일 선배들 중에서 제일 신뢰감이 가고 어, 저희들이 가장 많이 따랐고. 그가 2학년 때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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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서도 쓰게 하죠. 자, 소위 자술서라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에 어떻게 들어 성장 과정 어떻고 자격 의식 가졌던 거에 대해서 어어 이제 어, 뭐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은 활용 단계가 이어집니다. 출신 대학의 동향을 수집해오도록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곳 보안사 사나 진양 분실은 일종의 프락치 양성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공작 임무를 주어지는 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시위를 주동할 애들의 명단, 그걸 미리 감지해 갖고 오는 거. 너도 잘하면 내가 너, 저, 안기부로 보내줄게. 취직시켜줄게 이런 식의 협조망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선택의 문제죠. 내가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저항하면 두왕이 같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저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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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장은 경양식집 들꽃에서 후배들을 만났고 여기서 파악한 회원들의 이름과 학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아마그영향이어사람 이후부터 시위만 있으면은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시위이딱 그 잡히면 미리 다 연행 연행일까요? 그러니까 시위에 참여를 못 하도록 아니 내가 그 유명인사도 아니고 <웃음> 앞에 나가서 특별하게 얼굴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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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때 동아리의 향후 계획도 기록돼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고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읽히는 책들이지만 당시엔 갖고만 있어도 국가보안법에 걸렸던 불온서적이라고 합니다. 독서에서 이런 책을 읽고 토론했다 면 그거는 무조건 구속이야 돼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형을 받아요. 대부분 실형을 받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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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호 국장과 대학 동기인 박종근 씨. 제대 후 부천에 한 공장의 주 옆에 노동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에서 이제 차가 쭉 가서 쓰더니 두 사람이 내려 가지고 삼성 반도체를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어, 그럼 렇게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방향이 같으시면 타고 가시 타고 가시이요 네. <웃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튀었죠. <웃음> 상하다 해서 튀었죠. 길을 물은 두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그가 소속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때문이었습니다. 인노회는 당시 설립된 지약 1년이 된 노동운동 단체로 2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노조 활동마저 허용되지 않던 시절 노동운동은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근 씨가 입을 열지 않자 경찰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인노회의 조직도였습니다. 뭐 거의 안 났지 정말. 적혀 있더라고. 특히 부천 지역은 너무도 상세하게 각 회원들의 명부. 보통의 분회원들도 그 정도까지 알지는 못하고 전혀 전체를 그렇게 알 수는 없는데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인노회의 부평, 주안, 부천 중에서 유독 부천만 아홉 개 분의 전체 명단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천 회원은 종근 씨가 연행되기 하루 전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놀랍게도 그때 이미 이 조직도가 파악돼 있었다는 겁니다. 김봉진 김봉진. 그그분의 그러니까 그, 그 책임자. 김봉진은 김순호 경찰국장이 사용했던 가명입니다. 김국장은 부천의 아홉 개 분해를 총괄하는 지구장으로 부천지구 전체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종근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김순호 국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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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서는 좌익세력대책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해가는 상황. 종국적으로는 우리 자유민주체제 그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가안보적 차원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그 주동자와 선동배우자를 즉각 검거하는 등.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 국장이 잠적했던 4월 말. 인노회 결성에 산파 역할을 했던 최동 씨가 체포됐습니다. 최대의 미스터리는. 동영을 오늘 동영을 왜 달렸을까? 동영이 달릴 이유가 없어요. 분명 인노회의 분의원도 아니지, 뭐또 아무것도 아니. 인노회 회원들은 김순호 국장을 의심합니다. 김 국장과 최동 씨는 10여 년을 가깝게 지낸 사입니다. 이 최동 씨가 체포된 뒤 가족은 매일 이곳 치안본부로 면회를 왔지만 6일 만에 겨우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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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사람들을 피하게, 피하라고 전해주라고. 지금도 그,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 고문을 당한 뒤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최동 씨. 더 그의 나이 서른이었습니다. 쟤네들이 나를 파괴시키려고 해. 쟤네들 의도대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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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제동 군실은 그냥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민주화 인사들이 갈 때는 안대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기를 자기 발로 찾아갔죠? 게다가 6월 인노회 회장이 구속되면서 인노회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 때문에 수사가 다 끝나고 난 7월에 자수를 했다는 김국장의 해명은 석연치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자수는 형사소송법상으로 임의적 감면사유입니다. 이게 터벌이 조금. 좀... 적어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수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바로 내 특채가 된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사 중이면 특채가 안 돼요. 채용이 야돼 경찰, 경찰관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채용이 안 돼요. 자수 후 처벌 없이 바로 특채한 것에 대해 경찰청이 물었습니다. 그김수호 경찰 국장님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분은 행안부 경찰국 소속이잖아요. 네. 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가거든요, 저요. 김수호아김수호아 인노회 회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순호가 이는다다고다다고은들있들는고은은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고 두달뒤 회원들이 줄줄이 연행됐습니다. 그해 12월과 그다음해초 인천과 부천의 노동운동가들이 연이어 연행되며 대공수사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김 국장이 자신의 경험을 수사에 이용했을 거라는 의혹입니다. 김 국장은 빠른 승진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초고속 승진을 했다, 채용 이후에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기는 딱한 번, 나머지는 제때제때 제때 시험으로 승진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에서 경사는 특진을 했습니다. 이건 반제 반파시 민중 민주주의 혁명 그룹 사건이었고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 남한 프로레테아 계급특명의 사건 유공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봤던 팀장급이라던 사람이 김순호 씨 아니었나... 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으로 신문을 만들어 한번 배포했을 뿐 별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 이런 운동권들이 쟁쟁한 학출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노동자들이거든요. 당시 경찰의 수사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사비 교육 배우 조종. 아니 능력이 있어야 배우 조종을 하죠. <웃음> 지리산 등 빨치산 전적지를 순례하면서 산악훈련도 실시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지리산 산행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딱 1회 정도 <웃음> 모여서 우리 좀 단합대 겸 해서 지리산을 가자. 그냥 이제 했다면 뭐 단순한 신문 배포 그러니까 집회에 나가서. 그 정도 한거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이 친구 만나러 왔다가 부적된 친구도 있고요.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활동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국가범법으로 구속이 돼야 되냐.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문순덕 씨는 이적 표현물 유포 등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공안 경찰로 활약했던 김국장 자신의 행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이나 순수한 노동운동을 탄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헌신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큰 희생을 겪은 끝에 해체됐던 치안본부의 부활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의 첫 수장이 된 김순호 국장. 인권탄압을 자행해온 치안본부에서 활약했던 그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자체가 곧 경찰의 중립성 훼손의 역사, 역사이고 경찰의 중립성 훼손의 상징이다. 그 경찰국이 옛날 과거 치안본부 시대의 그 유물이거든요. 예, 그 치안본부 시대의 유물 속에서 출세하신 분이 이 시대에 돼 가지고 다시 출세해서 그 자리에 오니까 뭐 황당하고 왜 굳이 그분이었느냐. 왜 굳이 굳이 그분이 돼 가지고 그 당시의 아픈 기억을 다시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것이냐.